부드러워요? 응촉촉하고요 <웃음> 오우 <웃음> 어, 예뻐 아 예쁘다 주세요? 좋아요 촉촉하고 32,000원 만 넘겠다 38,000원 만 어? 혜리 32,000원 어? 어? 할게 어? 어? 32 원. 응. 엄마는 38,000원 할게 혜리 32,000원 엄마는 38,000원일 만것 같아 응. 검색해봐 우리는 응. 몰라 너 놀래요 네. 호기심 딱지에 넣 뇌도 나와요 그게 뭐예요? 뇌! 뇌! 뇌. 우리 워대에는 뇌! 뇌는 무슨 일을 해요? 아 뇌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정리하고 이런게 해요 오 바이러스. 그렇구나 <웃음> 와 정말 중요한 거네요 발이러스나 대장군은 괜찮아? <웃음> 바이러스, 대장군이 살균있 바이러스는 아프게 해요 우리 친구들 오래된 음식 먹었고 상하 음식을 먹었나요? 네, 맛있어요 아하. 그러면 대장군들 어떻게 몰래더 설상하게도 오래요 아, 정말요? 네 그렇구나 감염 바이러스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염 바이러스 아무도.. 어.. 어..라.. 아무도.. 아.. 음. 먹어도.. 먹이.. 뭐.. 혼.. 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상만의식이나 오대된 음식이 먹었어 그런데 아무도 안에는 피자 하나를 조금 먹었으면 감염 바이러스가 있을 몰래요아 그렇구나.. 새 거가 아닌 그냥 밖에 나와 있는 그런 피자를 먹으면 간 나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가 있군요. 그래요. 감기 바이러스 이기려면 네. 마스크 꼭 착용하고 네. 놀고 밥 먹고 <목소리> 꼭 당수 꼭안 받고 깨끗이 쓰시면 또 어, 대장균으로부터 김치 김치 유산균 꼭 챙겨 먹 김치를 먹고 나서 좀 깨끗이 칠수 있고 또 치카치카 하면 돼요 아 그러면 세균 왔어, 아 세균이 안 들어오네요? 음. 그러면 우리 뭐 건강해질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음. 피곤하신가봐요? 음. 음. 엄마가 그럼 뭐 선생님하고 내가 애들한 거데 그래? 학생 여러분, 해리 여러분들. 네. 오늘은 바이러스에 네. 대해서 배울 거예요. 네. <웃음> 바이러스는 네. 어떤 거죠? 나 씨가 안 키면 바이러스가 제대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 뭐 건강해지도록 잘 먹고 잘잘 쉬고 잘 먹고 더운 소리꼭안 타고 또잘 놀고 잘밥 먹고. <웃음> 손 이렇게 동작하는 거 보니까 몇번파 보셨나봐요. 코땡이를 파 보셨나봐요. 이렇게 동작을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파 보신 거 같은데. 엄마 몇번 파셨죠? 엄마 와봐. 몇번 파셨어요? 콧구멍. 아, 세 번. <웃음> 음, 코가 이렇게 뚫리는 거 아니에요? 이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코가 콧구멍이? 봐보세요, 이렇게 코코멍리 봐보세요. 짝짝인가 봐볼게요. 짝, <웃음> 다행히 짝짝이가 아니네요. 이제 코를 파면 안될것 같아요. 코가 이만해질 수 있어요. 알았어,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장난이야, 아니야 장난이야, 아니야 장난이야, 장난이야. 미안해요가 영어로 뭐예요 야우. 어? 미안해미안해가 영어로 뭐예요? 야우. 야우. 야우. 우 미안해. 우 <야오. 웃음> <웃음> 엠엄마이 엄마의 징맞엄마맞이 엄마의 징 맛있다? 마 <웃음> 또 당했네. <웃음> 아. 왜어 엄마가 엄마 오늘 시작합니다. 모자 안대 있어요. 네. 와 사탄 공연이다. 짜 공연 끝났습니다.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니지있지있 안돼 안돼 뭔지뭔지 당했네게야지 어디? 아, 아아 응. 아, 아, 아. 아. 음. 아. 안 그래요? 사탕이다. 사탕이다. 사탕이에요 이거.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응. 응. 앙앙앙앙 아아아 음. 어, 그냥 끝났습니다 <웃음> 엄마 봐응 엄마 줘아니야 어? 아니만 <웃음> 엄마 봐랄끄다 <란끼리> <웃음> <웃음>